근데 네, 아직 다른 멤버들이 안 왔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올까 음. 언제 와요? 언제 와요?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? 어디서 오겠죠?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도 많고 네. 이렇게 강, 강 쪽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되게 공기가 너무 시원해 요 지금 라면 먹고 싶어요 먹으세요 <웃음> 아까 치킨이랑 피자 먹었는데 또 배고프대요 맞아요. 라면 먹어야 돼요. 그래서 라면 먹는 걸로 하고 우리 좀 있다 농구할 것 같은데 할 거예요? 아니요. 할 거예요? 아니요. <웃음> 나만 <웃음> <난> 농구가 몰라. 전알아요또 <웃음> 몰라. 아 진짜? 몰라. 자, 좀 있다 또 찾아올게. 안녕. 안녕. 오프닝이었어요. <웃음> 나는 갈래. 진짜? 자, 차와요, 주님지신지신 지신. 네, 이제 네, 농구하는 팀은 농구를 하고. 캐비닛에러 그 요법을 볼래? 어더을 볼래? 우 너무 많다 여기 맞아 아닌 거 아니야? 어가야돼 농구하러 많이 타고 왔으면서 타고 아직도 몰라? 어야어야가 아! 아, <목소리> <볼래가 웃음> <웃음> <웃음> 보이나요? 야어 여러분. 바람 생기는는하하 <웃음> 둘, 셋. 셋 케빈 야어드어야어인가요 저기 뭐 하나 봐요. 그래 그럼 다리 예쁘면 하나 둘 셋, Kevin Moon. 아, 안 다리 예쁘면 하나 둘 셋, Kevin. 아, <웃음> 하나 둘 셋, Kevin Moon. 설레 때만 Kevin이니까, 라라라라 라. 어 야. Oh, yes. 앞에 상현이 형이 상당히 부끄러워하면서 걸어가고 있네. 그러니까. 근데 아. 지금 저희 얼굴도 안 보일 거야 아마. 아 그렇네. <웃음> 지금 달이라는 조명으로 저희가 살짝 보이는 것 뿐입니다. 그래? 네, 달이 이렇게 비춰질 때는 보이고, 달이 어, 다리 없을 때는 안 보이고. 뒷 그런지 필터 괜찮은데. 네, 괜찮아요. 역시, 보인다? 자연, 자연 필터가. 자연광이 제일 짱이 가. <웃음> 이게 딱 보이십니까? 자연 필터. <웃음> 보이랑 말랑. 옛날에 야영장 왔던 거기억났네요 아, 그든 이유가 없었네? 없었어? 어. 저희끼리 야영장에서 그 텐트 안에서. 진짜? 어 고기 그... 구워 먹었을 거든요 네. 바깥 밝아졌어요. 어딨어? 이제 얼굴에 보이네요. 어디 있는 거야? 너무 춥습니다. 멍멍, 멍멍. 강아지들이 진짜 많아요. 제가 원래 한강을 좋아하거든요. 한강을 좋아하는데, 이렇게. 오랜만에. 한강! <웃음> <상가>? 원래, <웃음> 지금 곤지암 따라오고 있습니다. <웃음> 곤지암.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뒤에 꽃도 보이죠? <웃음> 드디어 왔습니다. <웃음> 다른 팀이 연예인이다. 연예인 연예인, 연예인, 연예인, 연예인, 연예인, 연예인, 연예인 찍으시면 안 돼요. 면안 돼요. 안요또 좋죠. 너무 편이었거든요. 너무 편이었어요. 찍으시면 안 돼요. 너무 괜찮은데요. 아, <웃음> <웃음> 사인 <안> 한 번만. 어, 진짜. 형, 케빈 케빈, 케빈 케빈, 케빈! 케빈, 케빈, 케빈! 이럽니다. 인기가 어, 한 번에... 무 오늘 다리 보셨어요? 어다리 봤어요? 진짜 금 다리 정말 아... 하나, 둘, 셋! 케빈, 문! 사랑할 때만! 케빈이니까! 랄랄랄랄라 근데 제 오늘 다리 진짜 예뻐요. 케빈, 이리 와봐. 한번 봐봐. 케빈아, 다리 진짜 예쁘거든 하나, 둘, 셋! 케빈, 문! 사랑할 때만! 케빈이니까! 공용 잠술,js. 아, oh, 그맨나 yeah. 어, 역시 K-POP 스타 아는 게 있어 주현이 어딨나요? 주현이 오늘 <웃음> 너무 많아서 못하는 거아주이 진짜 더보이즈 화이팅! <웃음> <엄청> 주현이 화이팅! 할수 있는데 한명더 필요해 진짜 오랜만에 연습생 때 오고 네. 데뷔하고 <웃음> 나서 여기 <웃음> 처음이에요 데뷔하고 나서는 처음 같아요 저희 여기는 처음이에요 <웃음> 큐문 문큐 아니야 지문 지문 지문 <웃음> <웃음> 내가 지니까? 좋다 지문 <웃음> 이거 뭐야 저거? 뭐 태우나 봐 촬영인가? <웃음> 그게 조명 아닌가?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요 진짜 어떻게 촬영 맞나 봐 근데 뭔가 전에는 그가다 <웃음> 이런 차녀, 촬영하는 거 보면 엄청 신기했어 맞아 근데. 너무나도 저희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신비이 떨어졌어요. 응. 인치. 근데 그래도 누군지 궁금해. 아니, 인치지만 인치지 인쥐 인. 요 어, 인치 인정을 줄여서 인치. 케빈이 유행어를 많이 해요. 유행 대자일까? 별로. 그러면 인치. 별로 괜리지않는데 인치. 인. 지 인치. 인. 이 저기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네요. 아하. 생각보다 멀리 안가네요 우리가. 그니까. <웃음> 저기 네모 박스 뒤에 보이시나요? 여기. 잘못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. <웃음> 네모 박스. <웃음>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영화일 수도 있는데. 네? 제가 이 길을 매번 걸어왔어요. 걸어왔어? <웃음> 회사에서 네. 숙소까지 네.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. 아, 이쪽으로 걸어왔어? <웃음> 저는 다시 좀 있다 찾아야겠죠. 지 문 지문! 안녕! 아 이렇게 돼, 이렇게. 이렇게 지문으로 가자. 지문. <웃음> 한강 태어나서 열번도안 왔어요. 어제 야구했어요. 아니, 영재는 비싼 좋은 글러브 쓰고 저한테는 안 좋은 글러브 주고. 저한테는제 글러브를 제가 쓴거예요네 글러브도 네 글러브야. 네 글러브도 네 글러브야. 네 맞아요 <웃음> 그러니까 넌 좋은 거서 나안 좋은 거 줬잖아 네 맞아요 확실히 그리고 나중에 바꿨거든요, 클러을 확실히 좋은 게 좋더라고요 좋은 게 좋죠 얼마 전에 지금 즐거운... 더플레이를 찍고 저희가 한강 와서 지금 새벽 1시까지 지금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한살한 한 3kg 빠진 거 같아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아니,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안녕 저희가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오랜만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은 새벽 1시 <웃음> 네. 새벽 1시예요 한시간 아, 네. 정도 한것 같아요 네. 1시간 20분? 네. 저희 농구 실력은 많이 줄었지만, 줄었지만 그래도 너무 그 승패를 떠나서 <웃음> 네, 졌습니다 네 승, <웃음> 승패를 떠나서 그냥 즐겁게 하다 왔습니다 네.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콘텐츠 촬영을 하면서 조금씩 쉬고 힐링하면서 하고 네.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야 돼서,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오늘 너무 좋았어요. <웃음> 아 빨리 다시 이거 하나, 이거. 4 6, 5, 6, 7, 8 <웃음>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빨리 다 찍어야죠. <웃음> 아 여러분 기다봐 이거 피잘 제대로 <웃음> 이게 어인지 아세요? 이 think you are not. I think you 아 r e not. I t 고있 n k you are not. I think you are not. I t h i 아 k you are not.